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배송업체들이 있으시다면 그 배송업체들을 미리 등록하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메인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설정 메뉴 들어오시면 배송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배송 설정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배송업체 추가라는 메뉴가 나와있죠 배송 업체 추가 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배송 업체들을 이곳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CJ 대한통운 이다 또는 뭐 DHL 이다 또는 음 어디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 대신 택배가 나 어, 대신 택배다 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대표 연락처를 입력하실 수가 있죠 대표 연락처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메일 주소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자이 택배 이용할 때 기본 택배비 얼마니?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택배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시다면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해당하는 택배사를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한다면 해당하는 택배사 앞쪽에 체크하시고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송관리를 하실 때 해당하는 택배사가 먼저 선택이 돼서 운송장 번호만 넣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쇼핑몰에 택배사를 선택해 주셔도 좋겠고, 자주 쓰시는 다른 택배사, 뭐, 사실 물류 크기에 따라서 택배사님, 택배사를 조금씩 다르게 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이택배사의 배송 업체 추가를 이용하셔서 택배사를 추가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송 업체를 등록하시고 나시면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해당하는 업체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체 배송은 이제 없앨 거라 앞쪽에 체크하고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삭제할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배송은 디폴트 값이라서 삭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체 배송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연락처 수정을 한번 해보고요. 배송비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확인 확인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택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필요없는 택배사는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 있는 택배사들을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사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업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주 쓰시는 택배사들이 있으시다면 또는 물량에 따라서 또는 수량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택배사들이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택배사의 업체를 등록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